자 다음 내용은 어 호주 호, 우리 호주 호주 가실 생각 없으세요? 호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시급 4만원 준대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한국이 만원이 안, 안 됐죠? 만원 됐나요? 이번에? 안 됐을 거예요? 저 이번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나? 아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아니 뭐한 500원 정도 되겠죠? 아 이건 뭐 우리가 만원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호주 지금 시급 4만 원 준답니다. 아, 호주로 갈까요, 저? 네, 지금 일도 안된 지금 일도 어제 못 하는데 호주 가서 시, 시급 4만 원 받으면서 음, 일을 해 볼까요? 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간당 45 호주 달러까지 지금 올렸대요. 시간당 45 호주 달러면 시간당 약 4만 원 정도고요. 이게 그냥 평균 어, 40시간, 주 40시간 일했을 때 연봉으로 따지면 93,600 달러래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8천만 원, 8천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예,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청소래요. 청소. 그냥 청소만 하면 어 지금 8,500만 원까지.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업체가 지금 이거 호주 신문에 이제 보도 나온 건데 한 업체가 이 정도인데 다른 업체는 시간당 55 달러까지 불렀대요. 그러면 1억까지 가는 거예요. 1억이 넘어가죠. 그래서 청소하면 하루에 40시간이 아, 하루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예, 그냥 8시간씩 5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받는데요. 1억. 장난 아니죠. 어, 물론 호주는 생각보다 물가가 되게 비싼 곳이거든요. 근데 물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뭐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것들은 또 있으니까요. 저렴한 것들은 또 저렴하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건 뭐냐면요. 호주 어, 직장인 초봉보다 높아요 지금 호주 직장인 초봉이 한 6천 어, 한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호주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6천 5백만원 받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8천 5백에서 1억까지 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물론 호주는 예전부터 좀 그랬어요 정규직보다요 이 정규직이 더 어, 페이가 높은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규직은 꾸준히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이런 거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페이가 더 높은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중국이 중국과 호주의 관계 어, 저는 요거가또어 저런 어, 어떤, 그, 시급, 시급을 높이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호주에 중국인 넘쳤어요. 네. 근데, 코로나, 코로나로 중국인 줄었죠. 호주와 중국 관계 악화됐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거야. 네, 결론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호주가 어, 지금 시급을 계속 올리고 있답니다. 자,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나는 나는 어, 돈 벌고 싶다. 그런데 많이 벌고 싶다. 그런데 취업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럼 지금 호주 가야죠. 어, 한국 사람은 호주 쉬워요. 네. 호주 가기는 쉬워요. 아 물론 워킹 홀리데이로 가야 돼요. 워킹 홀리데이 호주는 아마 한국 사람들 무제한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가지고 호주 가는 거죠. 호주 가서 한 1년이라고, 뭐 2년이라고 그러면 어, 그 정도는 그래도 시간당 4만원씩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어, 꽤 많이 모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호주 갔던 분들이 어, 호주에 가면 그래도 한 1년 워킹홀리데이 하면 2, 3천씩은 모아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모아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예 특히 워킹홀리데이가 제가 알기로는 호주가 만 35세까지 늘어났을걸요. 옛날에는 만 30세까지였는데 이제는 만 35세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연장되나? 연장되면 뭐좀 더. 만약에 호주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1년 동안 어 돈도 꽤 모았는데 호주에 더 있고 싶다. 뭐 직장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직장 구해가지고 비자 받아도 되고 아니면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알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호주에 좀어좀 어, 좀 오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요. 음 나중에 뭐 경력 쌓아서 한국 오면 되니까요. 뭐 아니면 그냥 호주에 정착해도 되니까요. 어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내가 지금 직장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알바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아, 그러면서 조금 한국 생활에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음, 진절이 가난? 한국 생활에 조금 질린? 그런 젊은 친구들. 아우 저는 호주 한번 가보는 거, 호주 가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호주가 꽤 시급 시급이 높네요 물론 뭐 한국만큼 편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한국보다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건 한국보다 좋은 것도 있을 거고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니까요 어 옛날에 그 세계 일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루트가 있었어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돈 벌고 그래서 한 2천만 원 모으면 2천만 원 가지고 세계 일주 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어 그런 테크트리를 타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외국 경험 해보는 거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코로나가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도 사실 호주나 뭐 이정도 나라는 굉장히 관리가 그래도 잘된 나라 중에 하나고 좀덜 위험하고 하니까요 어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인데 지금 한창 더울 텐데 겨울 얘기하죠 예. 어, 좀있으또 겨울이에요. 저는 지금 덥고 짜증나고 뭐이 이래서 많은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이 좋거든요. 겨울 무서워요. 저는 겨울 추운 거 너무 싫어해서. 자, 그때 호주 가면 예, 호주는 여름이잖아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또 즐길 수도 있으니까 어, 호주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꼭 호주가 아니어도 세계에 나가는 거 추천. 아,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세계에 나가는 거 정말 추천해요. 아, 어, 저... 기회 되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당장 뭐 나가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건강도 그렇고. 근데 진짜 나가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게왜 그러냐면 지금만큼 한국이, 어, 인정? 대접? 받는 시기가 없었음. 예. 네. 없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본 거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호주에, 아, 호주래요. 파리에 한국 팥빙수가 들어갔대요. 인기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 네. 대단하지 않아요? 한국 팥빙수로 인기 엄청나대요. 파리에. 그니까 요즘에는 한국을 달면 뭐든 잘됨. 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뭐 그래 꽤, 꽤잘 해야 되겠지만 뭐꽤잘 되나 봐요. 저그거 어디서 봤지? 유튜브였는지. 인터넷이었는지 인스타... 하여간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식 포차? 예, 네. 한국식 포차 예, 네. 이게 또잘 된다고 하네요 이게 어디였지? 이것도 프랑스였나? 한국식 포차를 열어가지고잘 된대요 갔더니 생일 파티 거 해주더라고 여러분들 술집 가면 아시죠? 예! 해피스 데이 투휴 해피 데이 막 이렇게 그 케이크 나오고 야 이런 술집을 가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이런 술집을 가본 게 어, 한 15년 정도 한 지난 것 같은데 하여간 예, 그런 거 해준대요 인기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 한국식에 무엇을 하면 지금은 꽤잘될듯 해요 어, 특히 한국 문화 광팬들 예, 광팬들이 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을 되게 좋아해주시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알아서 홍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렸다 하면 알려주면 이런 게 있어? 가보고 그 어떤 자기들의 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야 여기 이런 거 생겼어 한국에서 이런 게 있어? 하면은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와주시고 그렇게 와주시면 손님이 많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어? 내가 한번 가볼까? 가봤더니 어? 맛있네? 이러면 또 친구들이 오고 주변 사람들이 오고 하잖아요 이게 한국계 꽤 예, 다제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든 뭐든 아니면 컨셉이든 뭐든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의 민족입니다 예, 한국의 경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 찜닭이 인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미친 듯이 찜닭이 생겨요 예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살아남는 데만 남아요 자, 아주 액기스만 걸러지는 거죠. 네. 그액기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외국 나가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창업을 한다. 얼마나 잘 되겠냐고. 요 여러분들 핫도그 한국식 핫도그. 어마어마하잖아요. 미친 듯이 핫도그가 생겨요. 핫도그가 핫도그 종류 너무 많아요. 미친 듯이 생겨요. 그리고 살아남는 데만 나무.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이런 걸벤치마킹하고 외국 나가봐요. 아니 인기가 없겠냐고요. 인기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나중에 <웃음> 한국 시 헌팅 포차.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냐면이 헌팅 포차가 인기를 끌었을 때는 이미 한국에그뭐 이렇게 대학가들 있잖아요. 건대 뭐 이런데 막 생겼을 때는 제가 나이가 서른 다섯 막 서른 여섯 이랬을 때여서. 이런 데를 갈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헌팅포차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 아니 제 친구가 이제 건대에 사는데 건대에 가면 항상 젊은이들이 줄 서는 술집이 있는 거예요 저게 뭐야 했더니 애들이 저게 헌팅포차다 가면은 헌팅을 시켜준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식의 체계인지는 몰라요 못 가봐가지고 대체 어떻게 헌팅을 시켜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또 누가 알아요? 나중에 이런 거 하면은 해외에서 뭐 이비스라든지 이비스가 클럽의 천국이잖아요? 예. 이거 이런데 아니면은 어디가 좋을까? 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비치 뭐 이런데 어, 뭐 이런데 이런데에서 헌팅포차 열면은 엄청 잘될 수도 있습니다. 어, 아, 진짜 제가 헌팅포차 이런데를 가봤으면 이런 시스템만 알면 제가 한번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해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예 가보신 분들이 한번 예 해보시는 거 권합니다. 저는 뭐 불가능하고 아이, 아쉽네요. 아 대신 이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되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좀 인기 있는 형태의 만화빵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화빵이라고 하기보다는 카툰 카페, 예, 네.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만화방 그런 거 말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된는게 하고 되게 깔끔하고 깨끗한데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 만화를 볼수 있는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PC 방은 뭐 이제는 PC 이걸 PC 방이라고 해야 될지 뭐 식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PC 방 이런 거 이런 것도 되게 외국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음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디저트들 있죠. 한국식 디저트, 뭐 뚱카롱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어, 마카롱의 새로운 세상이다 이러면서 파리에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파리에서 마카롱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야 한국식 마카롱이 훨씬 맛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식 마카롱이 그 뭐 물론, 이제, 가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먹어봤던 게 되게, 어 쫄깃. 네. 우리는 또 쫄깃의 식감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그, 파리에서 대, 제일 유명하다는 그런 데 가서 먹었거든요. 그걸 사와가지고, 아, 줄도 어마어마하게 서요. 거기서 몇개 사서 먹어봤는데, 아, 맛은 있는데, 저는 한국 게더 맛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외국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뭐든요 한국에갈수 있는 게 한국에서 인기 끌었던 거 외국 가져가면 인기 있을 만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어, 좀 주저 말고 외국을 보자 예,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젊은 분들은 꼭 외국을 보자 아, 거기에 정말 거대한 시장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하다못해 진짜 호주 같은 데 가서 알바만 뛰어도 한국보다는 네배를 벌잖아요 어, 아, 물론 이제 생활비가 더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활비가 네배까지 들진 않으니까요 한국보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어차피 내가 생활비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얼추 정리하고 호주 같은 데 가서 4만원씩 받으면서 아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받는 직업도 있습니다 어, 더 받는 직업도 있고요 덜 받는 직업도 있어요 뭐 그거야 뭐 어떤 직업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어? 마이비님께서 길거리 토스트 인기있다고 해외 매체에 나오는거 보고 진짜 웃었어요 길거리 토스트도 맛있죠 이게 한국의 한국식 길거리 토스트 이거 이거 좋거든요 이거 재료도 쉬워요 달걀이잖아요 달걀 양배추 없겠냐고요 양배추 달걀 양배추 그 다음에 햄뭐 널렸죠 치즈 아 널렸잖아요 저는 사실 옛날에 제가 청담에서 청담에서 와인바에서 일한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좋아하던 게 압구정동으로 가면 압구정동에 빨간모자 아저씨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길거리 토스트가 이제 천원에서 한 천오백원 할때데이 아저씨 삼천오백원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막와와 침이 쭉쭉 떨어질 만큼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제가 먹어본 길거리 토스트 중에서는 이 빨간모자 아저씨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거든요. 빨간모자 아저씨 많이 안 나왔어요. 나오고 싶은 날 나옴. 음. 그래서 꼭꼭 꼭 저녁에 좀 늦게 끝났거나 회식을 했거나 그럼 가보는 거예요. 혹시 계신지. 예. 네. 딱 가서 계시면 이제 맛있게 먹는 거죠.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다 하고요. 어 이때 정말 좋아했는데 이게 한국식 길거리 토스트. 사실 아무리 맛있어도 이 빨간모자 아저씨도 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 양배추에 그냥 예 치즈랑 뭐소스가좀 특... 특별했죠. 그래서 맛있었겠죠. 이삭 토스트 가지고 가볼까요? 한번? 이삭 토스트로 뉴욕점을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또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 토스트도 좋네요. 아이디어 너무 많다. 토스트도 좋고 뭐 아니면 추운 나라. 뭐 이렇게 북유럽 이런 데서는 어묵 팔면 어묵탕 미치지 않을까요? 이게 처음에는 음? 이러다가 먹어보면 먹어 보면 눈물을 흘리죠. 너무 추운 거야. 겨울에. 근데 어묵탕을 딱 종이컵에 어 국물 쫙. 응. 이건뭐 그냥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예. 응. 아 진짜 진짜 이건 최고다. 음. 응. 하다 못해 군고구마? 예. 응. 군고구마 구워 줘도 환장할 걸요? 예. 응. 우리 그그 그 알죠? 그, 그걸 꼭 가져가야 돼요. 그 드럼통. 그 드럼통에 이거 빼는 거, 요거요거를꼭 요고, 가져가야 돼요. 그, 그래야 코리아 레트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딱 해가지고, 거기서 구워주면 또, 야, 얘는 또 이런 신기한 걸 하나 하면서 먹고 쓰러지죠. 뭐, 호떡은 말해 뭐래요. 호떡. 호떡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호떡 무조건 됩니다. 호떡 무조건 되고요. 만약에 고급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이스크림 하나 올리면 돼요. 아이스크림 한, 한 스쿱 올리면, 그냥 이거 끝나요. 이거. 야, 지금 아이디어 막 다, 다 줍니다. 이거 보는 사람, 야이. 누구든지 할수 있는 노력만 하면 돼요 가서 음.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해외에 있다는 거꼭 인지하시고 예, 꼭 나가서 뭔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이야 상관없는데 한국에서 난 조금 힘들다 잘 안된다 하는 것마다 잘 안된다 그러면 예, 무조건 예, 무조건 나가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요 얘기 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